자 이거 보세요 법 집행기관이 이제 진짜 경찰서 같아 보이기 시작했죠 이제 현대화 적용을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변하기 시작했네요 이제 남은 게 우주센터하고 공항인데 이거 한번 빨리 지어봅시다 뭐 여기 있는 것들은 사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런 건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런 건 내비둡시다 지금 저희가 업그레이드 하기에는 좀 자원들이 많이 부족한지라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이죠. 아니 잠깐만 저거 뭐요 아니 우리 마을은 아닌데... 이거 때려야겠죠? 이놈 시끼! 그거 내 간식이야! 오허자 일단은... 음... 이상한 애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은 도대체 뭘까요? 아, 이런 식으로 뜨는구나. 오케이. 잠깐만, 얘 뭐야? 아, 늑대구나. 자, 어찌됐건 이거를 옮긴 다음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청사진 나왔으면 좋겠어요. 호잇. 오픈 나 아, 좋구만. 세계의 눈이고요. 랜드마크 중에 해금된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나 아, 여전히 하나라도 이렇게 채우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다두 개씩 밖에 없어요. 그쵸?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주센터를 한번 만들어보죠. 네, 크기가 상당히 큰지라 어디야, 그 어디에다 지어야 될지 좀 고민이긴 한데. 한번 위치를 찾아볼게요. 헉! 건설이 되는군요, 여기. 이렇게 지으면 되지 않을까요? 호잇! 아, 멋지네요. 들어가는 자원은 생각보다 부피에 비해서는 크진 않네요. 다행이죠. 아마 공항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뭐 일단 이거는 좀 지켜보고요. 이거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저희가 할수 있는 게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잠깐만 여기도 운석이 떨어졌었네요. 자 이런 거준 다음에 바로 옮겨봅시다. 호잇 자 이번엔 재난이 없기를 오픈 자, 이번엔 뭘까? 노틀담 하하 <웃음> 왜 하필이면 한개인게 나왔어요, 이거? 자, 혹시 모르니까 그 주변에 저런 박스가 떨어져 있는지 안 떨어져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는 이미 털었네요, 제가 공항도 이제 강철 다섯 개가 나왔으니까 금방 건설이 완료될 것 같고요. 그쵸? 여기다 우물을 이렇게 먼저 지어주고 나서 판단을 해보죠. 일단 기술자 오두막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또 뭐지? 막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 어떤 청사진이 들어 있을까 확인해 보죠. 자, 오픈 피라미드. 음, 잠깐만요. 하하, 이거 뭐야 이거? 어허, 이것들 보소 계속 확장을 하는구만 이거. 자, 법 집행기관. 이런 거 중요하죠. 이런 거. 하나씩 하나씩 지어서 얘들이 건설할 수 없도록 좀 막아 봅시다. 자, 여기다 지을게요. 길도 만들고, 일석이죠. 다 채굴해가지고 이제 역할을 못하는 건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는 좀 아쉽지만, 그 철거를 시켜줘야겠죠. 그러고 난 후에 새로운 위치를 한번 찾아 봅시다. 분명히 괜찮은 위치가 있을 거예요. 철광이었죠. 여기는 0이고 야 이게 그런데 점점 자원들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어 이쪽은 생각보다 많네요. 일단 제 생각에는 나중에 우주 탐사라던가 그런게 나와서 행성 관리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일단 여기다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다 짓고 이 주변에다가는 당연히 기술자 오두막 이거 꼭 지어줘야 됩니다. 맨날 우리 건물들이 막 부셔졌잖아요. 그렇죠? 이걸 옆에다 지어줄게요. 이렇게 짓고 우선순위 올립시다. 오잇 이러면 언젠가 완성이 되겠죠 뭐? 잠깐만 여기 주변에 기술자 오두막이 만들어지고 있나요? 아이고 없네요 이거는 좀 보완을 해야 될것 같아 자 여기다가 바로 지을게요 길이 만들어지나요? 길이 만들어지면 더 이 여기다 지워야 되겠다. 자, 이쪽에다 건설할게요. 이것도 우선순위 올릴게요. 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점점 먹을 게또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전력도 부족해지고요. 잠깐만, 이거 뭐야?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빨리 주동자를 찾아봅시다.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 뭐 경찰서에서 잡아갔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 지금 메시지가 사라진 거 보니까 잡혀져 있을 것 같긴 해요. 잠깐만. 여기왜 아무것도 없을까?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한데? 가스 그래 가스광산 있었잖아 여기 그리고 또 다른거 체유 어, 여기도 괜찮구만 여, 은근 자원들이 많은데요 그쵸? 일단은 여기에다가 그체육판파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봤던 가스 추출기라고 해야 되나요? 정확한 명칭이 뭐죠? 가스 광산이죠. 그래요. 이걸 지을게요. 생각보다 자원이 많아요. 일단 여기다 지읍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우물 짓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점점 전기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감안을 해야되요저희가 일단 태양열 패널을 한 두개 세개정도는 만들긴 해야될것 같아요 여기다 지어도 되겠죠 하나 둘셋 여기있는거 우선순위 올립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먹을 것도 부족하니까 농장도 지어놓을게요. 갑자기 지어야 될게 상당히 많죠? 뭐 농장은 중요합니다. 잠깐만 여기 길 생겼구나? 그럼 길 따라 건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 하나? 에이 포기합시다. 안되겠어. 그냥 여기다 지을게요. 여기도 길이 있는데 이거 다 만들고 싶지만 기술자 오드막이랑벗어그 기술자 오드막 범위에 벗어나면 그 수리가 안되니까 그건 좀 감안을 해야겠죠. 여기까지는 될것 같아. 일단 여기다 한번 지어보죠. 하, 길이 만들어지고요. 멋지구만. 자이 와중에 철광을 하나 지었었는데 얘 예, 보세요 그 채광량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한동안 또 오래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지금 저희가 철이 많이 부족하긴 한데 일단 여기서 기술자 오드막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유지를 시켜 놓으면 뽕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야 너네 이제 총 쏘네? <웃음> 야 이런 것도 좀 신기하네요, 그쵸?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이런 건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쵸? 크, 대단하구만. 자, 어찌됐건, 우리 공항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지 한번 확인 해봅시다. 아니, 이거 저번 시간에도 이렇게 건설 지시를 내렸는데, 왜 아직까지 반응이 없을까? 이거 우선순위를 좀 올려봅시다. 물론 강철 빔 생산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해요. 그거는 알고 있긴 한데 그래도 좀 그렇죠. 그리고 겨울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음식 저장... 그량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좀 감안해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건설해 놓은 그 농장들이 꽤 있어요. 이게 빨리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면 될것 같긴 한데 어디 봅시다. 세개가지 건설 진행 중이죠. 자 아이고 재료가 많이 들어가네요. 이런거 우선순위 올려봅시다. 그리고 점점 물이나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하니까 이제 펌프라던가 저수소라던가 그런 걸좀 지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 호수당 하나씩 하나씩 한번 지어볼게요. 자 여기는 낚시 오두막이 아니 기술자 오두막이 있으니까 뭐부셔지지 않고 잘 버틸거라 생각이 돼요. 일단 여기다 지읍시다. 괜찮겠죠? 참 이상하죠. 나베 문명은 정말 건물이 이쁘게 만들어졌는데, 저희는 아직 그 현대시대 건물 그대로예요. 이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일단 저희도 우주센터라던가 그런 것좀 빠르게 연, 그 완성을 시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우주센터를 한번 찾아볼게요. 호잇! 으. 아, 강철빔. 그래요, 강철빔. 강철빔을 좀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뭐야, 이거. 그래요. 이 공장을 좀더 만들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좀더 지을까요, 그냥? 사실 지어도 되긴 한데. 잠깐만 그 전에 여기 주변에 우리 기술자 어둠막 있는지 확인해봅시다. 아 있죠? 이쪽에다 을게요자 여기다 짓겠습니다. 진짜 고지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자 이쪽에 우리가 농장부터 시작해서 기타적인 건물들을 많이 지었는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제가 그 배달 오두막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만을수록 좋긴 하니까 음. 여기다가 이걸 지어놓으면뭐 자원들 운반하는데 시간이 많이 단축될 거라 생각이 돼요. 잡혔니? 누구니? 잡았니? 잡은 것 같아요. 아이고 전기 또 없죠. 자 그럴때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물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고 전기도 부족하고 잠깐만요. 배터리를 찾읍시다. 배터리를 몇개 짓긴 했는데 저장량이 상당히 많으니까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자 투입! 됐고 다른데 이 아이 찾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됐고 다른데 여기도 있고 좋아. 요 이렇게 하면 한동안 전기 걱정은 없을 거예요. 그 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태양광 발전기가 좀 빠르게 완성이 돼야 될것 같은데. 자, 그리고 태양광 발전기는 몇개더 지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 지금 전기가 회복이 안 되고 있죠? 물론 이게 낮 동안만 생산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배터리가 많이 충전이 돼 있으면 한동안 버틸 수 있으니까 그건 좀 감안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도 지을수 있나요? 없네. 아무래도 배터리하고 발전소하고 2대1 비율로 지으면 괜찮은 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한데,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자, 지금 제가 발전소를, 아니, 발전기를 두개 지었으니까, 이제 배터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되나요? 음, 길이 왜안 만들어지지? 이거 남의 마을이죠? 자, 파괴합시다. 너네 마음에 안 들어. 저리 가세요. 헉, 이제 먹을 게 많이 부족해요. 자, 농장을 찾읍시다. 농장 중에 완성된 게 있나요? 아직 건설 진행 중이네요. 이거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가? 좀 머리가 아프죠? 이쪽에는 물펌프를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거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이런 건 재료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 철이 들어가는구나. 이건 좀 기다립시다. 그리고 고기가 얼마나 회복는지 한번 볼게요. 허허 고기가 빠르게 늘어나질 않네요. 방법이 없을까? 온기 회복 먹힐 리가 없죠. 3505 점점 줄어드는데? 이게 누가 낚시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환경 문제라던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어, 이거는 환경 문제일 것 같아요. 자 공원을 좀더 지어줍시다. 방법이 없네요. 이런 거 물을 많이 먹긴 한데, 이런 게 있으면 그래도, 그 자연 회복력이 늘어나니까 도움은 될 거예요. 여기다 지을까? 여기다 지을게요. 잠깐만요, 우리 공항 지금 완성이 됐나요? 그러네요. 아 멋지고만 이거 방문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른 도시의 공항에서 출발해서 방문을 하는 것 같아요. 적대적인 데올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어때요자 태양 전지 패널 이것도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하나 완성이 됐네요. 보기 좋죠? 아, 지금 빨리 충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 이 와중에 무역 거래가 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원들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걸로 바로 교체하는 게 좋겠죠.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나무. 강철빔이 저희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쵸? 이거 다 구입해봅시다.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한 20개 정도 가져오고 자, 이거를 최대한 중립에서 약간 기분이 좋아하도록 거래를 합시다. 이 정도면 손해보는 거래는 아니죠. 그쵸? 호잇! 됐다. 자, 강철이 생겼으니까 금방금방 완성이 될거예요 시멘트가 또 부족하네 시멘트는 뭐가 필요한지 한번 봅시다 기름이 부족하구나 지금 기름이 하나도 없네 벌써 기름을 닦했나요 이건 또 문제죠 자 기름 펌프 질 만한 곳을 찾아볼게요 어 여기 생각보다 많은 양이 매장도 있죠 이쪽에 이쪽에다 지읍시다 자 여기다 하나 짓고 체육펌프 이거 먼저 만들어야 될것 같아 자 우선순위 올릴게요 시멘트 있으면 시멘트 찾아보고 아니면 기름을 좀 구해옵시다 기름을 구해오는게 낫겠네요 노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남아둔 자원들 있죠 약초 약초가 은근 비싼가 보네요 이런거 그럼 플라스틱도 좀 챙기고 연료는 안챙겨도 될것 같고 됐어 가스 가스 지금 있나? 가스는 많죠 기름 부족하고 연료, 연료 필요 없고, 플라스틱, 기름, 한 이정도만. 한 이정도만 거래를 합시다. 됐어. 호잇. 이렇게 되면 뭐, 건물들 몇개가 건설이 바로바로 될거예요 벌써 강철빔이 이렇게 사라졌어? 큰일난데. 머리아프죠? 야 너네 자꾸자꾸 왜 남의 자리에다가 짓는거야 이거 이거 우리 주거고 이거 우리거고 이거 우리거고 다 우리건데 여기는거 있 나중에 부실게요 그러고보니까 이쪽에도 기술자 오두막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챙겨줘야 돼. 자, 여기다 하나 지어줍시다. 길이 만들어진지 한번 보고 길안 만들어지죠? 이쪽에다가도 하나 지을게요. 됐어. 요 와우! 그래서 방문객이 있습니까?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방문객이 있을 리가 없죠 제가 한 행동을 보, 보면 딱 답이 나오죠 이거는 그 거래를 짜잔하게 진행해서 친밀도를 쌓아야 되는데 제가 그러질 못했어요 뭐 이거는 감안해야겠죠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거래를 계속 해봅시다. 마이크로칩이나 이런거 중요하니까 이런거 좀 구입을 하고요 나무 팔고 약초도 팝시다. 거참 비싸구나 그거. 자 이런식으로 트레이드를 하고요 오잇 여기 또 어디야? 허 그러게 비가 오니까 괜찮을거긴 한데 음 아무래도 재물을 받쳐야겠죠. 자 뛰쳐놓은 아이들을 받칩시다. 오잇 자 드디어 우주 건설 센터가 건설되기 시작했죠. 이게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청사진이 나오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랜덤이에요. 랜덤이다 보니까 이거는 장시간 버티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뭐 아시겠지만 사실 지구에 있는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계속 갈수록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연구 과제를 보시면 아마 이게 우주로 나가는 걸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원을 획득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벌써 8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좀 오랜 시간이 걸렸죠. 지금 상호 자격품도 다 확인을 하진 못했지만 뭐 대충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된지도 확인을 했고요. 이제 이것만 완성되면 이제 어떤 모습인지만 보고 마무리를 지으면 될것 같아요. 멋지지 않나요? 진짜 이거 가지고 우주 탐사가 가능하면 이 게임은 거의 스포랑 거의 유사하게 플레이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다만, 지금 환경에서도 상당히 버벅거립니다. 상당히 버벅거리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건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격으로 자원들, 자원들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런 거 좋겠죠. 좋네요. 와우. 멋집니다. 이런 게 있군요. 일단은 다 고용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쵸죠 위성 유형, 에너지 생성,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멋지네요. 근데 가서 저희가 뭘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곧 온다. 개발 중이란 얘기겠죠. 아 기대가 됩니다. 진짜. 이런 거는 음 아무래도 다음 패치가 해금될때 그때 진행하는 게 좋겠죠. 그쵸? 야, 이런 게 있을 줄이야. 여기에 탐사 유형까지만 나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음, 들어가는 자원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당히 많이 들어간는데 이런 거는 좀 패치가 되어야 될것 같아요. 이 강철이 6만개 정도 들어간다는 거는 거의 행성에 있는 모든 자원들 다 뽕을 뽑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쵸? 10년 5년 멋지네요 자 이런거는 다음 패치 에 다음 패치가 올때 그때 이어서 해볼게요 정말 기대가 될것 같습니다 그 나중에 탐사를 해가지고 다른 행성으로부터 자원을 가지고 올수 있으면 기대가 될것 같아요 진짜 어찌됐건 어, 이번 여정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그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라 감사하고요. 다음에 패치가 되면 그때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